어, 수사가 진행되면 부적격하기 때문에 사퇴도 해야 된다. 아니, 사퇴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어,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겠죠. 그런데 아까 이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성의원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, 인사청문회 관련된 제도가 지금 이 정도의 제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, 아마 다른 후보자 관련돼서도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어떤 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단체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하는 야당이 고소고발을 하게 될 겁니다. 고소고발을 하면 은 사실 수사는 개시됩니다. 그러면 은 수사가 개시되면 무조건 부적격이다. 수사가 개시되면 부적격이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 은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어, 후보자들이 다 사퇴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단순히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니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고 그 혐의가 정말 위법성이 있고 그 위법성이 충분히 입증될 만한가를 가지고 사퇴협을 판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중요하고 청문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까 아니, 압수수색 말려, 말씀하셨는데요. 년말 압수수색까지 됐으니 그건 더 확실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.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모아놨던 자료를 어, 분석해보니까요. 압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청구하면 얼마 정도 기각이 되는지 아십니까? 기각률이 0.7% 즉, 1,000건 신청하면 한 7건 정도만 기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청구하면 거의 다 나온다고 라 보셔야 되, 되기 때문에 영장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라 보기가 어렵죠. 이 태도는 네. 근데 네. 재밌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분들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그 심재철 의원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압수수색 영장 나왔으니 무조건 사퇴. 압수수색. 압수수색.